1, 브랜뉴 에 안녕하십니까 미디쉬입니다! 게임 챌린지 스타트! <웃음> 스타트. <웃음> <웃음> <웃음> 선미 선배님의 가시나 <웃음> 뭐요? 퓨슈. 유가리. g 위너 선배님의 릴리 릴리 really, 음. really. 아 am a manu, BB. What? I'm a man. y o u r 전 양보하겠습니다. 펜타곤 선배님 빛나리. 아, 꼴집이다. 아직 모르죠? 양보를 했겠습니다 감사하다고 한 마디 해주어요 아, 같이 들었잖아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같이 들었어요. 제가 빨랐어요. 같이 들었어요. 카메라 돌려보실래요? 오코오. 네. 네. 김지호! 게임 스타트! 스타트! 어? 샤이니 스탯. 샤이니 선배님 먼록 샤이니 선배님의 셜록이랑 가세븐 선배님의 롤라바이랑 청하 선배님의 여, 벌써 12시! <목소리> <목소리> 청하 한번 다시 진짜. 이게 연습 문제예요, 포기 이게 연습 문제. 아, 보기. 저여애 들리지 않는데. 저... 진짜. 이도 <웃음> 들리지 않는데. 았 하사 선배님 멍청이 그리고 양달 선배님의 너무한 너무한 너무한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 그리고 I'm blind for love ABX 선배님 blind for ABX 선배님 blind for love 이개밖에안 들리는데? <웃음> 성준! <웃음> 네. 머리가 하얘다 <웃음> 성준! 엑스원 선배님들의 플래시 지코 선배님의 천둥벌거숭이 지코 선배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한 사람..아 사람. 사랑! <목소리> 지코 선배님 천둥벌거숭이 엑스원 선배님 플래시 잇지 선배님의 달라달라 달라. 나도 육까지 듣고 소녀시대 선배님 소원을 말해봐 발라드 노래 하나 잠시 잠시 아한개한개 들었는데 한개 들었는데 한개 들었는데 지코 선배님의 청둥벌거숭이 엑소 선배님의 플래시 그리고 악동뮤지션 선배님의 어떻게 이 널까지 사랑하겠어? 어널 사랑하는 거지 아 막혀? 잇지 <웃음> 선배님의 달라, 달라. 왜 계속 뭔가 억울하지? 아 저.. 아, 저, 진짜, 저왜 이제 계속 뭔 억울하지? 게임할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얘기하러 갈게요. 그냥 아못할수 있어. 아니야 지금 너랑 나한테 눈 땡이야. 태현단선배선작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비투비 선배님 그리워하다 태현 선배님 저는 한 개가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뭐였지? 한개는 저는 저는 성준! 태민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다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그는저다 그리고 세 저는 선배님 울고 싶다. 아, 아저다 성준. 와. 와 너무하니까 기억이 안나 됐다 외래어 금지 지금부터 시작! 시작! 자유롭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래어 안 쓴다고 막말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안 그러죠, 그러죠 말안 하고 그면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휴. 유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아니 근데 왜 다들 말을 아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자유롭게, 자유롭게 있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 아, 송자 우리 팀명이 뭐더라? 이거 신문에 걸러버렸다. 제가 보기엔 너. 진짜 바본가요? 서로 말을 안할것 같은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난우 <지금> 회사긴 <웃음> 뭐지? 왜, 왜 물어보시죠? 안 아, 돼요. 네. 그럼... 형은 아 형은 아세요? 응, 응. 알지 새로운 그럼 말해주세요. 새로운 상표 좀아 그냥 말한 마디도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형 맞지? 응 맞지. 한 시간 동안 말한 마디. 너가 한 유도를, 유도를 계속 해내 해게 해야지. 방맞 나처럼. 송정 아, 우리 팀명이 뭐야? 우리 팀명이 팀명이 뭐야? 방 너처럼 해서 점사 나. <웃음> 유도를 계속 해야지. 너가 우리가 틀릴 수 있게. 한, 그래. 우리 좀 이따 줄이러 간다. <웃음> 뭘 줄여? 확성기확성기확성기 확성기, 확성기. 아! <웃음> 정아 누구한테 써보는 거야? 형이 아까 말씀하신 토요일 선배님이에요. 음. 저 손에 바르는 향기. 로션이 지금 말이 안나와 손에 바르는 향기. <웃음> 고체와 액체가 반반 섞인. 음. 보습, <웃음> 보습제. 됐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웃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막내 정원입니다. 음 구체적으로. 아니 음. 아, 죄송한데 저는 이게 바쁘기 때문에 이거, 이거에 좀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건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월요일날에 있을 촬영을. <웃음> 무슨 촬영하세요? 음.. 어, 소통 촬영을.. 송준 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자세하게 시윤 씨도 먼저 해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선배님들께 드릴 저희의 노래를 노래에 이렇게 편지를 작그마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어... 어느 선배님한테 지금 적으셨죠? 하은 선배님께 어... 쓰고 있습니다 시윤 씨는 안 쓰세요? 아 저는 아까 다 썼습니다 어떤 선배님께 쓰죠? 저는 아까 토요일 선배님도 쓰셨죠. 했으셨... 토요일 선배님이 누구시죠? 토요일 선배님 제가 쓰지 않았나요? 아, 강미나 선배님한테도 썼. 어아 네. 그리고요? 네. 많이 썼습니다. 누구? 어떤 선배님들이요 강미나 선배님. 한 분이요? MC. 그리고요? 그리고요? 계속 많이 쓰세요. <웃음> <있어요. 웃음> 아 진짜 바본가어 <웃음> 강미나 선배님밖에 안 쓰셨나요? 아예 썼습니다. 누구? 기억이 안나요 선... 잘. 아 진짜. 네. 그럴 수 있죠. 저희 타이틀곡 제목 기억되고 싶어 아이고 <웃음> 그럴 수 있죠. 너 <웃음> <나> 진짜 바본가? <웃음> 희망이 보인다! 동진이형뭐 아, 아, 보고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풍경을 아, 보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 풍경이, 풍경이 어떻죠? 아, 지금 아 너무 두 분이 너무 재미없게 놀이를 하셔가지고 지금 <웃음> 재미도 재미이지만 벌칙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진심하게. 재미없게 놀이를 하셔가지고 실망했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 괜찮습니다. 근데 슈니이가찮습 자기가 좀 심술이 많이 난것같습니다아니요 저는 원래 자, 재밌게 놀이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항상 잘나오네다 괜찮습니다. 괜찮습 지금 이게 올라가가찮습니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자 이제 몇분안남았습니다 너무 습니다는거아닙니까아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여러분 덕분에 성준이 형이 걸렸 너무 의식 마지 마세요 <웃음> 다음 어, 너무 재미없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항상 사랑합니다 어... 빈혈? 어... 머리가 하얘진다 두통? <웃음> 아 <웃음> 현기증? 치통? <웃음> 한명 씨, 아 제가 약간 진행해도 될까요? 아 네네 개인기 있으면 한 번씩 보여줄 수 있, 있으실까요? 요즘 개봉한 영화 네한 주인공이 하는 목소리가 개인기인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대사가 네. 영어여서 못 하겠어요 <웃음> 아 이렇게 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되죠 잠시만 번역 네. 좀하 생각 하고 계세요. 저는 만화 영화 거울까? 만화 영화 만화 영화의 캐릭터인 응? 응. 아, 네, 네. 남도이를 성대 모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 볼게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빠르게 지나가요. <웃음> 그냥... 야, 끊네, 저. 아! 아, 이거. 렛츠 <Let's> 고! <웃음> 왜 이렇게 심각해? <목소리> y 소시리우스 so 한번 해주세요. Y 소시리 Y 시리스아이세요 Y 소시리스 카메라로 찍어드릴게요 아, 팬 여러분들께. 3분 남았대요. 3분 남았대요? 아,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목소리> y 소시리우스. So 끝났어. 이미 끝났어. 시리어스. 와우. 한번 해주세요. 버5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안 아... <목소리> 뭐 <이렇게 심각해? 목소리> <목소리> <아니>, 심각. 너무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심각해. 너무, 너무 좋아.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웃음> 정말이지. 나 u 저 밖에 보는데 코레일 너무 읽고 싶었어요. love you. I love 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하시기 힘들걸요? I'm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l S 계산해보세요. 저희, 저희 이름 뭐죠? 저희 이름? BDC입니다! 저희의 브랜뉴! 안녕하십니까! BDC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 뭐죠? 브랜뉴 뮤직입니다! 브랜뉴 뮤직입니다! 아, 진짜 아, 나왜 웃음이 안 나오지? 아아 MC!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까지 말해도 너무 행복했네. 벌칙 <웃음> <웃음> 기대해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똥둔이 왔어요! 제가 게임을 져서 이렇게 애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임 안할 거예요. A, B, C, D, E, F, G.